시편 4편 7절에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래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래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 안기새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영원하신 파래안 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항상 기쁘고 또 평안하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루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평안히 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입질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